제자가 혈무로의 땅에 발을 들이다니 겁도 없구나. 나가야 할 것이다. 허로야. 정령은 죽지 않고 혈무는 다시 태어난다 임에서 날 파괴승이라며 해치려 <목소리> 선생님께서 세상을 뜨시고 어두운 밤이 이어지고 있다 목숨을 아깝게 여겨야 할건 인간 세력은 인간의 본능이다 날 탓하지 마라. 음. <목소리> <목소리> 체격은 인간의 본능이다! 날 탓하지 마라! 밤의 부처를 담은 자는 그 빛이 돌아 배출 것이니 나의 부처를 따르라! 나를 탓하지 마라! 식욕과 세욕은 인간의 본능이다! 나를 탓하지 마라! <웃음> 다부처님의 뜻이로다 나무아미터볼. 내 앞을 먹지 마라!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왜내 탓이라는 거냐? 어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왜내 탓이라는 거냐? <웃음> 선생님은 천상의 사람이다. 그에 비하면 너인 버러지에 불과해. 여기서 선생님을 위해 약을 지었 그때 많은 선생님께서 모활하지 못하신 건 내가 아니라 모두 배군원과 명월심 때문이 너희 파랑 제자 따위 그후에 비하면 상대도 안돼 과거의 청룡이가 이렇게 형편없었으니 무너질 만도 해요 치명도님께서 나선 이유가 있으셨네요 그사의비밀그 진리가 곧내 손안에 들어올 것이다! 자, 썩어 빠진 세상을 치유하는 그피해 고기, <웃음> 생인로 병사의 비밀이 그 진리가 내 손안에 들어올 것이다. 너희를 위한 특별 처방을 해주마 마시였더냐? 자, 가라! 저, 저는 것들을 나테 데려와라! 진껴지는는나나로병사의의비이이진 그 진리가 i Kurtz. Liga. k u r 백은 어디에 머물고 마음은 누구를 따르는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다니. 그래, 난 한낱 병기나 마찬가지지. 그렇지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날개가 부러지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거다. 여기 계시면 그 날개마저 부러지실 거예요. 혈의 대법은 끔찍한 술법이지. 고통스럽지만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지옥불이라 뛰어들 거다. 하늘이 내린 무기! 하늘이 노하니 내륙이여 날아올라라! 늘린 노하니 내룡이여 날아올라라. 구역으로 정한 자들은 너희 팔왕 제자들의 순진함을 이용했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래, 난 한낱 병기나 마찬가지지. 그렇지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날개가 부러져, 지금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거다. 여기 계시면 그 날개마저 부러지실 거예요. 혈의 대법은 끔찍한 술법이지. 고통스럽지만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거다. 천둥은 하늘이 내린 무기! 하늘이 노하니 내륙이여 날아올라라. 수상해. 만설굴의 배후에 더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가? 시간은 화살과 같아 잡아. 네, 선생님의 유지는 혈무루가겠습니다 근데 전 청룡의 피에 관심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그 망할 작자가. 진짜 이 세상에서 사라졌는지니까 넌 항상 거짓말하고 이간질만 했어 그만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 오늘 당신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없습 영원히